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가 하던 거 아니니까. 아 그렇군요. 어. 아. 여기 아, 보시면은 우지비 형님이 오셨잖아요. 우지비 형님이 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혼자 쓸쓸할까봐. 네. 예. 네. 맛있는 거 먹고 술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도 한잔 하고. 네. 아. 그러면 좋지 않을까. 방송은 처음이시죠? 아선이 중식이는 네. 처음이지. 아. 응. 그리고 한우님께서 우자 코로나 걸렸어요 라고 했는데 <웃음> 말이 씨가 되니까 <웃음> 그런 말 하지 네. 마요 그런 얘기 네. 하지 마요 네. 우자는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네. 네. 고향의, 고향의 부모님이랑 네. 일정, 네. 가족 일정이 있어서 네. 우자..아.. 애들이 뭐하는 니들 거기서? <웃음> 오늘 <웃음> 방송이 안 끝날 수도 있겠군요 아니 끝나야죠 집에 가야지 쌤은 어디 갔어요? 쌤엘은 원래 주말이 없었어요 항상 음. 그래서 여한테너 그냥 이번에 쉬어라 이번 게형 혼자서 몸그 몸빵 할게라고 음. 했는데 아무 말이 없던거 보니까 좋은 거 같아요 <웃음> 우리 주전부리 에피타이저부터 먹어보는 시장 갖고 소금 빵에 연어 또 어, 여유 예, 예. 어. 이거 뭐라 그러지 까나페라 그러니 나 이름은 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든 거 연어 올린 연어 올린 빵 <웃음> 맞아요 연어 올린 어. 빵을 우리가 안주를 한번 여러분. 저희는 술을 준비해놨거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한잔하겠습니다 음 사실 미안해요. 내가 맛을안 봤어. 맛이 어떤지 짜! <웃음> 너무, 짜? <웃음> 너무 짠데 왜 짜지? 근데 먹다 보면 또 괜찮아 네 <웃음> 오늘은 메밀면 준비했어요. 아, 음. 자 메밀이 이렇게 구했고 지금 소고기를 굽고 있어요. 소고기가 어떻게 구운 거죠, 저게? 저게 수비드로 두 시간 동안 네. 이렇게 익힌 다음에 네. 지금은 이제 겉만 바짝 마이야르 반응을 쫙해서 이제 약간 아 맛있게 식감 어, 있게 완성되는 순간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이걸로 들어가 갈게요. 이야. <웃음>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죠응 다음 주에 이 시즌이 마지막인데 또 중간에 민호도 나갔고 이게 올해 진짜 응. 다 사전 안 했네 유튜브가 우리가 재미없는 바람에 응 <웃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게 되었고 그냥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그냥 좀 느슨하게 가지 않고 그것도 계속 꾸준하게 가, 가고 있잖아 그렇게 가고 있으면서 쌓이는 것들이 난 분명히 있다고 존재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믿고 좀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날 있지 않을까. 그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하려 그랬는데 사단계예요. 사단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잠잠해 조금 그나마 좀 나아지면 그 현재 우리가 발매 시기 때 맞춰서 어쨌든 오프라인 행사를 준비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객도 없고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 그만하고 싶어요. <웃음> 저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요. 쭉 멀리 쭉 퍼지고 사람들이 듣고 사람들 함성소리가 <웃음> 이게 아니라 맞아. 이렇게 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펀드기. 어. 예 번데기입니다 미역 번데기 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냥 번데기 요 농약 번데기 인가요 마늘 번데기 예요 예. <웃음> 어쨌든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시오 다음주에 우리 시즌 마지막이고요 우리 격리 끝나고 한우님 격리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우자도 집안일 마무리 잘 하시고 쌤사무도 음. 너의 삶을 잘 쉬고, 쉬고 또 일도 잘 하고 네. 이번 기회좀 쉬고, 봉근이 형님 살좀 찌우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 다음 주에는 풀밴드로 만나요. 형님 <웃음> 취한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도 가진 게 늘지 않는 내게 내 주제에 맞는 아가씨 소개시켜주게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술값은 네가좀속에 내가 차가 없어 그러니 네차좀 언가 있어도 능력이 없어 힘든 나게 내 주제에 맞는 아가씨 소개시켜 주게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술값은 네가 좀 소개 돈 없이 여자 만나면 변화가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는 우리, 궁합이 맞아도 현실이 맞지 않는 우리, 호강 시켜준다던 그말 거짓말이 돼 버렸구나. 손에 물도 안묻히겠다는그말 처음엔. 아니었어 사는게 장난이 아니야 둘이 얼굴 볼 시간조차 없구나 지금껏 막 살아온게 후회됩니다 미친듯 술만 마신게 후회됩니다 하도 지랄같이 살아 오다 보니까 그대의 두눈 보고 있자니 겁이 납니다 세상에 한번뒤어서 기도못내 겠는데, 내삶은 억울하다. 소리 질러 왔 는데, 드디어 명 분이 좀 섭니다. 명 분이 좀 섭니다. 사람 이죽 어도, 미 동이 없는 사람 들속 에, 관 심도. 시간도 없는 사람들 속에 시새끼들 모여 살리는 것만 생각하며 살...